w h 와, 이게 무슨 냄새야? a t w 냄새큰 w 아직 일주일밖에 안 h a t 말 가지고 왜 그러는 거지? a <웃음> 냄새 신나게 w 사 중. 푸 w h 푸 t 역시 이런 곳에서 먹어야 마음 편하지 닭발 존맛해! 엄냠 암냥, 엄냠냠 부끄럽다 그 양반 식성 한번 대단하네 아거 그 유튜브 해봐요 먹방 유튜브 nope. 하니 아버님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심으로 응? Okay. 역시 닭발엔 소주지! 하니에 대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엄냠냠냠 하지만 하니 그 애가 그 정도로… 저와 지의 사이를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. 이미 세상이 없는 엄마에 대한 생각이 그토록 무섭게 자리잡고 있을 줄 몰랐어요. 손으로 얼굴 멋있게 가리기. 벌써 오래 전 어릴 때 일이고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는데 계속 손으로 가리기. 휴. 어리다고 무조건 얕바서도안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라고 해도 안 되지요. 한이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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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웠지, 미웠지, 미웠지. 내가 잘못했다 하니야난 그냥 한이가 지희 아줌마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같아서 같아서 같아서.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했구나 했구나 했구나. 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? 미안하다. 다. 다, 다, 다. 그래. 아빠도 한이 너 하나는 좋하단다